안녕하세요 저는 파운드스크리트 팀의 정주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데모는 ST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와이드 밴드갭 소자로 실리콘 대비 높은 대압 고속 스위칭 그리고 높은 서멀컨덕티비티로 효율적인 전력 변환이 가능합니다 ST의 새로운 제너레이션3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은 경량의 소형 설계와 시스템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높은 시스템 효율을 제공합니다 본 데모는 ST의 파워 패키지입니다. 크게 SMD 타입, 그리고 스롤 타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에는 ST만의 특별한 패키지들입니다. 탑사이드 쿨링의 HU3 팩, 그리고 멀티 신터링 기법을 사용을 하여 높은 신뢰성과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진 ST 팩, 하트브리지 토폴로지, 그리고 탑사이드 쿨링 제품인 ACE 팩 스미트 패키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d.com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